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 7절까지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 이제 교회론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들어록있습니다 어,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셋째 시간에 들어오면서 교회와 관련해서 결코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 신학과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결코 이걸 우리들이 생략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은 성경 전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천지는 바로 성전으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천지 마무리 성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성전의 이 설계도가 마무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혁파 그 구약 신학자인 그레고리 케이비의 표현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로 온 우주의 창조가 성전과 오버랩되고 있는지는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의 각각 부분이 우주의 중요한 부분을 상징한다. 바깥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표한다. 뭐 예를 들어서 바다와 제단은 어, 성전에 바다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바다와 제단은 각각 어, 어, 바다와 땅을 의미하고요. 성소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과 그곳에는 빛의 근원들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등잔대의 일곱 등대는 해와 달과 다섯 개의 행성을 의미하고요 지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우주의 차원 곧 하나님과 그분의 만군의 천상적 거주지를 상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생각하는 것처럼 천지만물의 창조는 그냥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강의를 아마 한 4년 정도 하게 될것 같은데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창세기를 모르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풀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웃음> 모든 기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의 해석적인 문제가 이 창세기 안에서 거의 다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성,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사실은 성전을 창조한 것입니다 어, 놀라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단순히 피조물의 삶의 터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이 같이 살수 있는 삶의 터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의 창소와, 창조와 관련해서요 이온 우주 가운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요 사실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성소라고 한다면 에덴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성소에 해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사는 성막의 삼중구조, 다시 하면 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 지성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온 우주를 성전으로 볼 때에 성전뜰은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공간으로서 땅과 바다를 말한다고 한다면 성소는 가시적인 하늘을 표상하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천상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은 그거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에덴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에덴교회라는 의미를 좀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성전의, 성경에서 전성창세기에 얘기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사는 지송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성전을 보존하며 확장시키도록 하셨는데요 이 보존하고 확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에게 제가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삼직을 수여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삼직은 성전지기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이해되어져야 될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들이 성전 봉사자로 살아가도록 창조됐다는 것인데 성전 봉사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살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이 직분을 그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근본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임무를 외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성전 봉사자가 아닌 무슨 봉사자가 되죠?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신전수, 신전지기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우상 숭배를 노려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우상의 영역을 확장시키려 합니다 사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관계 터전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 그리고 죄악과 관계를 맺는 삶의 터전의 확산. 근데 그것이 결국 다 뭐냐하면 파괴시키는 것이죠. 생육과 반개되어진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없게 만드는 것의 확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육과 번사가 땅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황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종말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성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요 예수님께서 어, 마지막 심판 때에 악한 자들에 향해서 너희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알고 있는데 그 표현은 사실은 성전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에 이것은 사실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이 수많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을 때에 그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무리하게 이해하려 들면 안 됩니다. 사실 그 표현들이 거기가 창세기나 그렇지 않으면 모세오경에서 나온 그 표현을 그대로 신학에서 사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중 하나 하나가 하나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전과 관련되어진 용어인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정한 자들은 결코 성전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아시겠지만 종말의 임하에 대해 새하늘과새 땅은 온 세상이 성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온 세상이 성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밖으로 쫓겨나야 되겠죠 그들은 바깥 어두운데 즉 성전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남 유다 우시아 왕에게 갑자기 문둥병이 생기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해서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니. 바로 이겁니다뿐만아니라 신하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옥에 간다. 이것은 자신 신약에서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구약에서는 성전 밖으로 쫓겨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또는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로부터총회 총애 밖으로 쫓겨남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것이 신학에서는 지옥의 감 또는 바깥 어두운 데 슬피우며 이를 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론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불신자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다음 또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소위 소금으로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만 할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만 할수 있는 그 성도다운 삶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언니가 어, TV를 보니까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 말. 새겨들어야될 부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존재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를 모욕한다? 아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시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가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따끔하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치 불신자들도 할수 있는 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는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회만 할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세상에서 하는 무슨 봉사 프로그램 그것을 교회 안에 갖다 드리고 자 봐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회봉사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제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선행 많이 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어, 일반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과 또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교회만 할수 있는 이 사명, 이정체성과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온 세상을 지성소가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 매주일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데요.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배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교회와 예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중하나 뭐냐면요. 그건 임재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모임의 중요한 이유는 친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의 궁극적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우리의, 우리에게 의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신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맨날 나 잡아봐라 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맨날 사과나 따먹고 뭐 바나나 따먹고 맨날 그러면서 지내들끼리 벌거벗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공간으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또 어떻게 이해되어지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의 완성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뭐죠?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있느냐 없냐 관심이 없어요. 거기 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면 즐겁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가면 풍요롭다고 생각하니까. 풍요롭다 하면 미국이죠. 천당 밑에 아, 아니에요? 아니면 어쩔 수 없게. <웃음> <볼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성소란 지성소란 뭐 의미합니까? 지성서는 뭐 이름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의미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가사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임재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에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수 있죠. 아담과는 지구 전체가 온 세상이 바로 지성소가 되도록 하는 봉사자로 살아가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자라는 생각합니까? 우리는 뭔가 섬김을 받으러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자기를 소멸하여 빛을 내고 그러니까 자기를 불태워서 빛을 내고 또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그런 봉사자라는 의식이 있나요?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거라고 전혀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가고 좋은 교훈을 듣고 좋은 얘기 듣는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곳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직무를 감당하도록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인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범죄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더 신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죠. 또 다르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어. 심각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임재가 없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회중들도 그 임재,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 봐 두려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당가와의 타락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 임재가 뭔지도 몰라 임재가 무슨 스물스물하는 겁니까? 임재가 뭐 찬양하면서 막 뭔가... 그 필이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임재입니까? 임재가 자꾸 조작이 되죠 이분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뭐죠? 임재를 조작해냈던 것 아닙니까? 파이프 오간을빵 누르면 뭐가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성가대가 뒤에서 화음 맞춰서 막 어! 막 거기면 임재가 있는 것 같고 그 스테인 글라스에서 햇빛이 쫙 비춰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색깔로 쫙비치면 비치 뭐가 임재가 있는 것 같고 가짜죠 가짜 도대체 임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없는 임재를 조작해내는 데 얼마나 천재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말씀 안에서 임재가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임재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돈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재라는 단어와 와 닿습니까? 나타남 임재란 나타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의 임재, 명예의 임재, 성공의 임재 그런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떠나요. 우리 돈의 임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명예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행복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느껴지 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해서 그런 거죠.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지성소에 해당하는 에덴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것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일일감이 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고 라 하는 의미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때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과도 그 이미지를 같이 합니다. 이런 개념이 신학의, 신학의 교회에서는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출교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출교라는 개념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쭉 계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교회의 메시, 메시지인데 교회 에서 출교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출교라는 방식은 단순히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그가 여호와의 총애로부터 유기된 존재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즉 그의 구원 여부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약교회 안에서 권징에 의한 출교는 이러한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넣 깨달아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권증을 상실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증을 천국의 열쇠와 관련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권증은 요 천국의 열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천구의 열쇠는 처음 베드로에게 주어졌지만 그이후에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교회의 직원에게 주어졌습니다 네. 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 직원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졌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치리하는 기관을 우리는 컨시스토리 뭐라 그러죠? 당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당회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어, 목회의 전반적인 것을 상의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 면 치리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당시의 컨시스토리 즉 당회가 만들어지게 된 개념입니다 이런 당의 치리 행위가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물론 천국에 보내거나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겠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데 당회가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회가 그럴 권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당회의 신중하고 엄존한 판단 행위가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들고 심각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은 당회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성경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 죄인은 자신에 대해 대한 심,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출교는 그 죄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죄인에 대한 사형 선고 마치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가 잘못하니까 루터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식으로 넌 천국 못가 이런 식으로 사형 선고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은 이 부분 잘얘기해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졌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것은요 단순히 사형선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것은요 바울의 표현처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권징은 뭐죠? 죽이기 위한 것입니까?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밖으로 내쫓은 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개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영생할까 하노라 이 부분은 소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로 알고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미 이 에덴 동산 사건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칠리의 개념입니다 이거죠. 권징에 관한 개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권징이 사라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당회의 신중한 판단과 권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여기고 두려움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했을 때에 그들이 유군, 멸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갈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와의 범죄로 인류를 위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권중으로 출교를 시키는 교회의 행위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했던 바울의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그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채 찾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의 학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이죠?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후에 또 흥미롭게 성전을 또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또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왕직, 제사장직, 선자직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멈춰진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고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연안기 역대에서도 기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가 신약에 와서 실체가 딱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실체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선명히 드러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실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 실체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조차를 몰라요. 맨날 모여서 우리가 떡이나 떼먹고 놀러다니고 떼대면 우리 체육대회 안 하나요? 무슨 그런 친교 모임 장조, 장소처럼 돼버리고 말았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때 되면 은 뭐요 그 입지 않는 옷 모아가지고서 그거 판매하면서 우리 싸게 파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뭐 그런 곳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죠. 시내 산에서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시던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시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시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궁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피조물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건은 유한복음 1장 14절로 또 표현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아니 출애굽기는 이것에 대한 그림자죠. 실제로 하나님은 보통 천막 가운데 거한, 천막 가운데 거룩한 천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라고 할때이 육신, 이 천막이죠. 천막 안에 저희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멀 텐트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는 홀리 텐트라고 할수 있죠. 그 누추한 텐트 안에 거하시는데 텐트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교제하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희리인들을 통한 성전사역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는 옛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 제사상, 선지자들이 타락하죠. 물론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메시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한 예비 작업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이라고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한잔한 한 모금 마시려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아, 2장 19절부터 2 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독특한 방식으로 영적 세계를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성전이라는 것 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되어 있 많은 그 이미지가 있죠. 에덴 동산이 그첫 번째 이미지고 또 하나는 성막의 그 이미지고요. 또 가나안 땅의 그 이미지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은 아주 독특한 성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의 진군하에 들어갈 때 그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죠? 요단강을 딱 갈라서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이요 정동 방향이에요. 정동 방향. 그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가 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서 성막 그 요단강을 딱 들어갈 때요단강이 갈라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대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죠. 성전. 마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 휘장이 찢겨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린 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소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림자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좀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언은 눈에 보이는, 참 성, 보이는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며 진정한 성전이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은 바로 나를 섬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 자신은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 봉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왕이요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죠 교회는 성전이면서 그 자체로 왕이요제사장이요 선지자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은 구약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다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라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제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신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사실은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도바울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통찰력은 참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사실 바울만 사용한 바울신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언급은 옛 아담이 실체가 아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을 또한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창조와 그의 사실은, 사역은 실은사 사실 종말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첫 아담이 뭐 하면서 살아는지를 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첫 아담의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그 아담이 타락하지 않는 아담일 뿐이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아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는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본성을 입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태어나서 어떻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에서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차원에서 옛 아담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차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차원에서는 완전히 오버랩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옛 아담과 또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양쪽이 다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을 형상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에덴 즉 지성소로 경작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요 아담이 받았던 사역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뭐랬죠? 경작하는 임무를 받고 그리고 지키라는 임무를 수행하며 살았죠 여러분 근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인가 이제 정확하게 그 절이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요구하셨죠? 아담에게요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라고 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요 소위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 예배라고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사장 용어입니다 제사장 용어예요 그리고 지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것도 제사장 용어인데요 이것은 성전이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이방인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직무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창세기에서 이 아바드가 경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 에덴을 확장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1차적으로는 에덴을 경작하여 확장시키고 2차적으로는 경작하여 확장된 에덴이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죠 그 뭐죠? 샤마르죠 샤마르 아, 아바드죠 아바드. 확장시키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죠? 주일날 따분하게 예배당 와서 맨날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로 예배만 할 거야 하, 그럼 매일 앉아 있어야 돼? 그럼 목사님은 매일 설교만 해야 되나요? 예배가 그게 아니죠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속에 날마다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나마다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데그 확장시키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죽고 내가 소멸하고 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그 맛을 확장시키죠? 내가 녹아진 만큼만 확장되잖아요 빛이 어떻게 그 빛을 확장시키죠? 내가 소멸된 만큼, 내가 탄 만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아바드의 삶, 이 예배자로서의 삶과 항상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를 공적 모임으로만 자꾸 제약해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적 모임도 예배죠 근데이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제도죠.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감정이 깨어져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 내 캠퍼스에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에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 그게 아바드죠 그게 아바드 그 샤마르는 뭐,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의 공격 그리고 불의의 공격 수많은 세, 아, 부정의 공격 앞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지켜내고 순결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지켜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제사장 용어죠 제사장 용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삶을 살라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짓 하죠. 맨날 돈 벌러 다니는 거. 아, 목사님 돈 버는 데 힘들어서요. 요즘 뭐 세상 사는 이힘들어서 너무 바빠서요. 아니 자기 정체성이 주객이 뭔지 를 몰라요. 주객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돈 벌고 시간 있으면 그렇게 살게요. 여유 있으면 그렇게 살게요.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수단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천직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면우리에게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직업은 하나님께 봉사,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개념으로 직업이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그 직업이 뭐로 생각됐습니까? 생존 유지를 위한 수단이죠 여러분 생존 유지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직업을 생각하면요 이건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잔인하죠? 이것이 내 생존과 직결됐다고 생각할 때잔인지죠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생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치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삶을 사는,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린 여기 치열해지죠 그럼 다른 건 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우리가 어, 자존심 상하더라도 또는 때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니 하다 못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난 이건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옵션이에요 취미생활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바드와 샤마르의 삶을 살라고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하와를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게요? 경작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그 개념이 제사장 제도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끊임없이 경작하고 지켜라 아바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우리 만인 제사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장이죠 그렇죠? 저만 제사장 안에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들, 그들이 치열했는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자기의 일가, 친척 같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염시킨다고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막았어야 됐어요. 욕을 먹더라도. 하다못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성전을 오염시키거나 성전을 훼파시키려고 하면 제사장들은 못 도망가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의 거룩을 지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요 성전에서 피바다로 죽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성전의 거룩을 지켜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임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로 다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민족, 이방인이건 남자가 여자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죠 나의 가정이 지옥입니까? 나의 가정이 사단이 통치하는 곳입니까? 끊임없이 치열하게 그와 싸우는 거죠 교회, 가정,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도록 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 우리는 사실은 치열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먹고 사는데 치열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그 경작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옛 아담의 문화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는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더럽히면 하게 되면 뭐가 떠올라야죠? 샤마르가 떠올라야죠 샤마르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을 한 번에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선언은 기존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납득이 있는 게 어렵죠. 이방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자기 자신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 신전, 신전은 따로 만들어진 건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게? 네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란 말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죠? 저는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성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구약의 성전 개념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가? 저도 싫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떤요 뇌가 더 많이 돌아가야 돼요. 아 어, 이게 신기하게요 설교를 이렇게 복잡한 교리를 설교 를안 하면요 덜 피곤한데요 이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려고 제가 굉장히 에를 쓰고 나면 어 굉장히 이게 막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다는 느낌이에요. 때론 초콜릿을 먹고 싶어져요. 이, 대단히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가볍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교회는 굉장히 묵직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가서 그러게요. 교회는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어요 묵직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무슨 그 뭐예요? 프라모델 동호회만큼도 안될 만큼의 묵직함이 없어요 이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돼버려는가 하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죠. 어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교회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전 봉사자로서 왕이오, 대사장 이요 선지자로 그 직분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운 존재죠. 또 한편으로는 그 성전, 그 지성소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성소다. 우리가 바로 지성소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부역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사실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모든 걸다 창조하시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핵심, 가장 아름다운 세굴라. 이출애굽기 19장에서 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히브리어가 세굴라거든요. 근데 세굴라라고 하는 그히브리어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의 세굴라다. 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소중한 보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사역의 핵심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성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의 경작을 아담에게 맡겼는데 그 아담은 에덴 동산의 경작자면서 사실은 에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주 묘한 메시지죠. 아주 묘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 자신의 창조 동역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성, 성전 성 다시 얘기한다면 지성소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일종의 인간 만남의 장소 또는 친교의 장소 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람만을 기다리는 그는 눈에 초점 없는 사람들의 모임 뭐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는 천국 갈람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도록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에덴을 확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아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잘 들어보세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질문합니까?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딱거하시니까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속에서또 다른 인격이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에 어, 기도 엄청 많이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방학 때는 그 시, 신학생 시절 때는 방학 때 되면 제가 어, 기도원에 배낭 하나 딱 메고 아 오늘은 그 방학이니까 기도 한번 엄청 한번 많이 해볼까 해서 기도원에 가서 하루는 9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시간을 기도하면 요 진짜 배는게 없습니다. 진짜 그 충만함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그 어느 권사님이 전화하셨는데 전사님 아, 좀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런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맨날 또 다른 인격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아니야 그지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무섭대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제가 기도를 워낙 많이 충만하고 이제 배는게 없거든요 다오라 그래요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걱정 마시죠 제가 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갔어요 그랬더니 동치도 어, 굉장히 좋아요 그 며느리가요 저보다 키고 많이 크고요 근데 딱 왔어요 왔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어,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깨에다 손을 살짝 얹고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냥 끝났어요 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 <웃음> 왜, 무슨 얘기하다고 그러는지 까먹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 우리 안에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게뭘뭘할수 있죠? 그그 자매서 무슨 귀신이 맨날뭐또 다른 인격체들 막뭐 얘기하고, 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 하나님이 내 성령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치 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뭐 데니스 뭐 스탠딩가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뭐로 알수 있나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역에 자신이 헌신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왕, 제사장, 선지자 다시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져는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왔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우리가 첫 사람 아담에게 아담이 부여되었던 그 소명 의식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신약과 구약에서는요다 똑같습니다 구원과 소명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의식을 갖죠 어, 이사야서 6장을 보게되면 이사야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 내 말을 전할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이전의 말은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가 성진의 불로 입이 지져지는 사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은 그 사건이 이사야 회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과 신학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이건 출애굽 사건에서 똑같아요. 사실 소명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소명이 따로 가질 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좀 얘기하죠. 너희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뭐로 하냐? 뭐로 알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지기로서의 소명감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옛 아담의 타락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성소의 거룩을 생명다에 지키고 지성소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에덴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에덴의 그 거룩을 지켜내는 것 우리 그걸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도바울은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대해야 될 열매는 끊임없이 성전의 거룩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그리고 그 거룩을 외부로, 외부로 확산시키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목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그나 카우나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룩을 확산시키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교리에 위배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치리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가 왕노로 타는 이 본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룩을 지켜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 있죠? 자꾸 뭔가 확장시켜야 돼요. 근데 확장은 되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숫자는 늘어가는 것 같은데, 거룩은 늘질 않아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부정이 확산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바다와 샤마르,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샤마르, 거룩을 지켜내요. 어떻게든지 외부의 부정이, 어두움이, 죄악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목회할 만해요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걸 한다면요, 쉽죠, 쉬워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달프게 목회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달프게 목회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부정이 들어올까 봐 노심초상상 고민하는 그 제사장적 삶을 사실 모든 성도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룩한 성전 봉사사로 부름받은이 직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준함한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죠? 샤마르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나타난 바울의 표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지 않으면 멸하시리라. 쥐꼬리만큼 사람 모으면 멸하시리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면 멸하시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문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거룩을 지켜내는데 실패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 보면 속 터지는 게 그겁니다. 본질은 몰라요. 본질. 한국 교회가 요즘 맨날 뭐 기도하는 건 나쁘다고 저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기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재앙을 몰아 주십시오. 몰아주면 뭐 하려고요? 나쁜 짓더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매를 드셨는데 나 이건 계속 갖고 싶은데 매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회개하면 스 p 되는 거예요 나 회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난 끊임없이 음란한 짓 계속할 것이고 나 죄악된 짓 계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더라도 내성공과 명예에 해서나 이직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매는 아프니까 그만 때리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교회의 직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끊임없이 징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 직무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바드와 샤마루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리 그리고 이 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야 되는 너의 직무 그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조차도 할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있냐 말인 거죠. 여러분 이 경고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술을 마시고 취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홈니와 비누하스가 성전에 불을 붙이는데 거룩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세속에 불을 붙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10장 어, 하반부를 보면 술을 하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성전 봉사할 때 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홈리와 비누아스가 거룩한 불을 붙이지 않고 속된 불을 붙이게 된 원인이 아마도 술을 음주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음주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에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아 이렇게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야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보여주죠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똥인, 아 죄송합니다 그건지 이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지 불결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철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철학인지 이게 성경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많이 들어왔죠? 가톨릭의 그 교리적 체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드레스티아스다, 알파다, 막 들어와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참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속터지는지 제가 드레스티아스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드레스티아스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만든 건데 드레스티아스는 모든 최면술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추구있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가관이에요. 근데 목사님 알파는요? 아니 그 동네가 그 동네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얘기해 주아요 그럼 배 타나오면 어때요? 또 설명해야 되나요? 간만나오도또 설명해야 되나요? 이건 매번 바뀔 때마다 다 설명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별을 못해요 거룩의 물인지 새 속의 물인지 분별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 속에 취하면 그게 더러운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그 물의 어떠함을 그물 속에는 물고기에게 물어보지 마라 그물 속에 취해 있는 물고기는 그 물이 더러운 물인지 나쁜 물인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이것이 새속의 불인지 거룩의 불인지 분별력이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 죄에 취하면 그 죄가 나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지죠. 목회자가 경건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제사장 직무를 잘해야 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만큼만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세속의 불을 옮김으로 마이미암아 성결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적 직분이 무엇이며 이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 직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마치 제사장들이 지송서가 어찌하든지 부정과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그 직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임 목사님만의 직무가 아닙니다 만인제사당 이때는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돼요 모두가 이것에서 예민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부정이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사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교안에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를 위해 힘쓰고 헌신하며 싸워야 할만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되죠. 거룩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전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떻게 요그 감성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세속화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꾸 부정을 끌어들이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도 트레스티아스 하는데 아, 우리 교회도 좀 해요 다른 교회 그렇게 하니까 성장하던데 좀 답답하네 기용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한가요? 트레스티아스만 하면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데 다른 교회처럼 전도폭발 한번 하자니까 이런 폭발적으로 부흥한대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데 헌신된 사람 있어요 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참 교회의 교회의 표지로서 바른 권징의 시행이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리 집행과 함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권징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기분 나쁠 수 있지 모르지만 권징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이 권징 때문에 머리가 허해졌는데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뭐 제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권직을시해하면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성질내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이것이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는 샤마르와 관련된 요소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궁적 목적은 한 명이라도 더 청구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창세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력하고 원성화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에덴의 경작을 위한 일꾼 모집입니다 전도는요 일꾼 모집이지 괜히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축내는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에덴 동산 과일 축내는 사람들 자꾸 모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꾼이 일꾼, 경작자란 말이죠 그러므로 신학의 전도는 지성서의 거룩을 확장시키고 보존하는 제사장들 일꾼 그 제사장들 모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요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포도원 품꾼비유로 얘기합니다 아, 이게 구원이 구원이 뭐예요? 일꾼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바울도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사로 징집되는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바울은 보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 자신도 자신의 구원을 이바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이바인들의 빚진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분명히 천당 가긴 합니다. 천당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당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 아바드와 샤마르를 시행할 사람들을 모으는 그 개념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른받은 소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선된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바드와 샤마르를 연결해서 이해하면딱 이해가 쉽죠. 구약적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됨은 뭘 얘기하죠? 제사당 직무로서의 충성됨. 게으름뭘 얘기하죠? 제사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 등한시함.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구원이 지성수의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을 온 세상에 확산하도록 일꾼으로 부르는 사건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한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 말씀을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성전 즉 교회의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각자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야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세계의 교회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 거룩을 확장시키는 싸움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전쟁은 거룩을 지켜내는 것과 거룩을 확산시키는 이중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무너뜨리고 부정을 들여오면 가나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징계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면서 또 이 거룩이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이방의 우상 신장,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진멸전쟁, 헤렘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직무를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은 후에 그에게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후에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가정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를 받도록 요구된 사람들의 범주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들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뭐죠? 아바드의 개념이죠 너를 중심으로 해서 그 거룩을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약의 표징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언약의 표정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박박 우길 건가요? 여러분 우겨서 천국 간다면 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은 우겨서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가 귀여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넌 너무 귀엽지만 우리 교회귀여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그거로 천국 못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받았음이 뭐로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제사장적 삶 제사장적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할례의 징표예요 흔적이죠 흔적 사랑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할례의 언약 다시 말해서 자신만 할례를 받은 것을 만족하고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할례를 확장시키는 것내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는 구약에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안식일 준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내 문안에 유하는 개기라도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나만 안식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안식하든 뭐하든 관계없어. 나만 안식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네 안에 유하는 개까지도다 안식하게 하라. 근데 흥미로운 건이 안식의 대상 중에 짐승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안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와 예배당에 와 그게 아니라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너도 예수 믿으면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어. 그러나 회개해야 돼. 십자가야 져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누가 교회 오나요? 올 사람 다 와요. 예.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을 못 믿으니까 올 사람이 안올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미기 던지죠. 근데 미기 던져서 오면요.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것만 걸려서 와요. 근데 복음을 던지면 진짜가 와요. 진짜가. 우리는 복음을안 던지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게 오잖아요. 우리는 물고기 잡으려고 미끼를 던졌는데 그러면 꽃게 걸리고 뭐 가오리 걸리고 이상한 거 걸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물고기 안 걸리고. 그래서 자꾸 미끼만 날리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미끼 날리는데 재정을 소모합니까? 이거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을 안식처가 되도록 해야 하고요. 직장과 캠퍼스도 안식처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안식처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정어법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할례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여러분들을 할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가정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할래 받도록 하는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힘들어하죠 괴로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할래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독려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존재 목적이고 또 목사의 존재 목적이고 또 제가 성도로서의 존재 목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론, 강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을 확산시키는 데 소명감을 느끼고 헌신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그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성전된 삶,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전 밖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임 있으리라라고 경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이 성전된 삶에 귀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된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경작하며 그 성전을 확장시키는 존재로서의 열매가 분묘하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을 통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